you <smart noise> 안녕하세요. 캠핑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맛집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주도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주도 흑돼지인데요. 오늘 기가 막힌 맛집을 다녀와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 가면 항상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국밥하고요. 그리고 흑돼지는 빠지지 않고 먹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제주도 흑돼지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흑돼지는 제주도에서 흔히 먹는 거라서 천연기념물일 거라고 생각도 못해봤는데요. 이 제주도의 토종재래흑돼지는 2015년 천연기념물 제555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을 먹는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돼지는 제주도 토종 재래 흑돼지고요.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흑돼지는 개량된 흑돼지라서 식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주도 흑돼지의 대표적인 맛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태백산 제주 본점입니다. 태백산 제주 본점은 제주도 제주시 도공로 154-1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주공항에서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이 태백산 제주 본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대에 도착해서 드시고요. 이 비행기 타러 가면서 다시 한번 드시곤 합니다. 태백산 제주 본점은 정말 커다란 건물로 되어있는데요. 이 건물 앞과 뒤쪽에 커다란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는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역시나 제주 흑돼지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점포는 상당히 컸는데요. 커다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뭔가 바깥에서 고기 구워먹는 느낌도 나고 합니다. 기본 반찬 외에는 셀프바를 이용 해야 되는데요. 이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서 세척 했다는 다양한 쌈채소도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잡채나 무채, 미역, 백김치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것저것 많이 주문했는데요. 이호동 한 마리에는 제주 흑오겹살이랑 흑돼지 특수부위가 있고요. 명품 양념갈비하고요. 육회초밥도 주문했습니다. 이호동 한 마리에는 흑오겹살이랑 흑목, 흑갈매기살, 흑항정살, 흑가부리살이 있는데요. 이 고기가 정말 신선해 보이는데 실제로 태백산 제주 본점은 제주 상위 1% 흑돼지하고요. 이 제주 백돼지, 제주 한우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뉴판에 흙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흑돼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저희가 주문한 이호동한 마리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기 전에 먼저 나온 한우 육회하고 이 초밥을 먼저 먹었는데요. 한우 육회 150g에 초밥 8피스 해가지고 27,000원입니다. 육회 초밥에는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이생 와사비랑 초생강만 얹어서 먹으면 되는데 오히려 간장이 들어가면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육회도 좋아하는데 이 초밥을 상당히 좋아해서요. 육회 초밥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이호동 한 마리부터 구워 먹었는데요. 일단 숯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캠핑을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는데, 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고기가 맛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숯 화력하고요. 이숯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잘 구워야 고기가 맛있어지는데, 일단 고기랑 숯은 좋으니까 잘굽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기 자체가 정말 담백하고요. 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씹는 맛이 아주 좋았는데요. 실제로 제주 흑돼지는 제주의 깨끗하고 맑은 이 공기를 마시고 현무암이 한참에 걸러준 이 깨끗한 지하수를 마시면서 자라서 이런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다른 돼지들보다 쫄깃하고요. 이 부드럽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주식 멸치젓갈이 멜주에 찍어 먹으면.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멜젓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멜젓에 찍어먹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흑돼지 먹을 때 멜젓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삼겹살이나 목살 말고 흑 가부리살이나 흑 갈매기살 흑 항정살도 나름대로 이 씹는 맛이 있어서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이 태백산에서 나오는 소금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와인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생고기는 다 먹고 이제 명품 양념갈비 차례인데요 이 양념이 너무 달면 좀 반감이 생기는데 제주 태백산 양념갈비는 너무 달지 않은 양념이라서 좋았습니다 양념갈비는 생고기보다 잘 타서 이 구워주는데 신경을 더 써서 구워줘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송이버섯을 맛있게 굽는 법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송이버섯을 통으로 구워 가지고 이 잘라 먹어야 송이버섯의 육즙이 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송이버섯을 세로로 결대로 찢듯이 잘라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다음번에 고기 구워서 드실 때꼭 해보세요 고기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고요 고기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 차례입니다. 후식으로 몬딱찌개 하고요. 이 들기름 막국수를 주문했는데 이 들기름 막국수는 요즘 유행을 해서 몇번 먹어봤었는데요. 이 몬딱찌개는 뭔지 몰랐습니다. 몬딱찌개는 맛을 보니까 이 청국장이었는데요. 그렇게 고기를 먹고도 후식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들기름 막국수도 고소하니 막국수라기보다는 올리브 파스타를 먹는 듯한 맛이었는데. 역시 고기배하고 후식배는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태백산 제주 본점에서는 영업 개시한 손님한테 치시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한테는 특별히 치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추가로 태백산 제주 본점에서는 제주 흑돼지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 양념게장이나 소불고기, 흑돼지 불고기를 포장 판매도 하고 있어서 포장해서 집에서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태백산 제주본점은 워낙 제주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주 흑돼지 맛집 태백산 제주본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